오이 여기서 <웃음> 와봐 여기봐아 샤아 아이고, 아이고. 오우 좋다 오우 좋다 다펑커다어이구 어디가? 오우 씨 어이구야 또 당기겠다 오씨 계 안다 사도 계 빼지 마. 빼지 마. 일단 아뭐 방향이 됐다, 오늘. 됐다 됐다. 야, 다 에헤이. 오. 진짜. 어. 진짜 <목> 와, 너 올라. 그렇 와, 올라왔다. 야, 나이스. 잘한데. 가자. <웃음> 잘 남자네, 역시 그래. 우지부한 아들보다. 잘나단지잘버려 아, 강도 없다 이가 샷. 아 없는데? 어 좋다. 이야. 이야 처음 잘 맞는다. 설마 그때야? 그러니까. 안 그러니까. 가? 야 이래치기 있나? 오렌지. 어이구야 당겼다. 네. 좋다 야 아이고 다산탈이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벅크마자치. 샷. 어. 어, 괜찮아. 야, 진짜 소진이는 진짜 오른쪽 옥수수가 해봤는데. 잘 들어왔다 굿샷 <웃음> <Good shot! 웃음> 내려갈 <것> 같은데 들어가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<웃음> 로우 <웃음> 짧다